싱가포르의 어느 예비군 훈련장. 이곳에서 정문 보초를 서고 있는 주인공 카유. 하지만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 지휘관에게 들켜 휴대폰을 압수당합니다. 아, doing, huh? 벤지리 카유는 어떻게든 시간을 때우기 위해 의무반으로 향합니다. 의무대에 도착을 했는데 <웃음> 이곳엔 이미 꾀 병환자들로 가득 차 있네요. 이때 카이는 옆집에 사는 링하고 만납니다. 야 링이 모기 퇴치제를 바르는 모습을 보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립니다 오이! 카유는 모기 퇴치제를 눈 밑에 바른 뒤 수원대로 훈련 열를을습니이 하지만 잠시 뒤 어느 병사가 다급히 들어옵니다 다른 훈련병이 심하게 다쳐 들어왔는데. 모두가 다친 훈련병을 지켜보던 그 순간. 갑자기 좀비로 변한 훈련병이 사람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의무대. 갑작스런 상황에 대부분의 훈련병들이 좀비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혼란한 틈에도 몸을 숨긴 민과 지휘관. 그리고, 카유 많이 살아남게 됩니다. 하지만 피신한 방에도 좀비가 있었네요. 하지만 질 c 과 카유는 힘을 합쳐 좀비를 제압 m 니다 o 얼마 지나지 않아 좀비들이 빛에 민감하다는 걸 알게 된가요? 빛으로 좀비들을 유인해 링을 구출합니다. 그리고 의무대를 빠져나오는데 성공을 하고 하지만 사방엔 이미 좀비들이 가득 자동차의 시동도 안걸리고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식당으로 향합니다 그러다 좀비들이 살아있을 때 행동을 한다는 걸 발견하고 이를 이용해 좀비들을 따돌리고 식당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링의 엄마와 다른 생존자들을 만납니다. 기쁨도 잠시 한 명이 좀비에게 물리고 맙니다. 그리고 군의관과 추하는 본색을 드러냅니다. she's also been bitten. 협조적이었던 카유를 제외하고 모두 가뒀는데. 하필 링은 죽어가는 사람과 같은 철창에 그리고 카유는 협조하는 척하면서 린 일행들을 구합니다. 그런데 다친 훈련병이 좀비로 변하고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좀비는 링을 물지 않습니다. 파는 사이 군의관과 추이는 도망 을 칩니다. 사방에서 몰려드는 좀비 도망 갈 길이 없는데 갑자기 나팔소리가 나자 좀비들이 일제히 차렷자세를 합니다. 이 틈을 이용해 식당을 나간 카유 일행들. 나팔소리가 자자들고 이때 링의 엄마가 좀비에게 물리고 맙니다. 슬픔도 잠시 좀비로 변한 링의 엄마. 그리고 카유의 선택. 그리고 카유 일행들은 탈출 계획을 세우는데. 이때 카유는 모기 퇴치제를 바르면 좀비들이 물지 않는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모기 퇴 모기 퇴치제가 있을 리 없네요. 어쩔 수 없이 탈출을 위해 무장을 합니다. 모기 퇴치제를 바른 링은 무사히 작전실에 도착하고 음악을 틉니다. 그런데 이때 추아가 작전실에 나타납니다. 링을 구하기 위해 카이와 지휘관은 작전실로 향합니다. 하지만 링과 추아는 사라진 상태, 카유는 추아를 뒤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구조헬기를 기다리던 인과 추아를 발견합니다. 카유는 추아를 설득하지만 그러나 더 과격해진 추아입니다. 이순간 링을 구하려던 지휘관은 총에 맞고 마네요. 이에 화가 머리끝까지 난 카유는 추아에게 돌진합니다. 그리고 추아가 가진 모기 퇴치제를 챙기네요.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지휘관은 군번줄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리고 카이와 지휘관은 재빨리 모기퇴치제를 바릅니다. 역시 추하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네요. 서! 이렇게 무사히 구조된 세 사람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